자 오늘 머리 어떻게 잘라 드릴까요? 아, 그 마음대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렇게나? 자 머리 어떠세요? 어, 아 저, 죄송한데요 옆머리가좀긴것 같아서 음. 옆머리 조금만 잘라 주시고요 윗머리도 좀긴것 같아서 조금만 더 잘라 주시고요 제가 평소에 가르고 다니는데 i 랐 여기 라스가잘 나와 illah 저안 투블럭을 할 건데, 아. 이런 느낌의 투블럭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, 이거 맞아? 네, 아, 네네. 이런 느낌의 투블럭 부탁드릴게요. 아. 네. 아, 근데 이 사람은 좀 뭐라 하지? 좀 짧아보이는 느낌이 나는데, 길어보이지, 느낌이 너무 틀린데요 느, 느, 느, 느낌 너무 생겨. 진짜? 하.. 아, 와주세요 네. Thank you